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에 지옥불의 시련 1인 모험이 무료로 공개됩니다 이때 전설 퀘스트로 1인 모험 지옥불의 시련 제1장을 완료하면 황폐한 아웃랜드 팩 1개, 용의의 카드 팩 1개, 어둠의 반격 카드 팩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녹슨군단 카드 뒷면까지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또 6월 25일에는 지옥불의 시련 도전이 공개되는데요 직접 만든 덱으로 1인 모험을 하는 영웅모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의 실현 도전을 4회 완료하면 황폐한 아웃랜드팩 1개, 용의 카드팩 1개, 올드메일 구원자 카드팩 1개를 얻을 수 있고 모든 도전을 완료하면 황금 캘타스 선스트라이더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에는 혈투의 철창 선술집 난투가 공개되는데요. 이 선술집 난투를 4회 완료하면 황폐한 아웃랜드팩 1개, 용의의 카드팩 1개, 용의 강림 카드팩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이 획득 조건은 아니라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최근에는 전설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카드팩과 황금 카드를 얻을 수 있지만 하스스톤을 최대한 결제하지 않고 무과금으로 즐기려고 하신다면 이번 이벤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전더 재밌고 유익한 하스스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